슝 어? 타워 꼭대기가 없네 타워 꼭대기를 만들어줘야겠다 슝 짜잔 타워 완성 소리니 키기 안녕 친구들 오늘은 중장비 크레인을 들고 왔어요 태를이용해서 타워를 만들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크레인 만들기를 하러 가볼까요? 오늘의 준비물을 소개해 줄게요 짜잔! 바퀴예요 그리고 이 바퀴를 움직여줄 리모컨 네모 자석 블럭 22개가 필요해요 컨테이너 크랩 2개 컨테이너 크랩을 고정해줄 3개짜리 네모 2개 운전석 2개 크레인을 운전해줄 중장비 아저씨 크레인을 운전해줄 친구 2명이 필요해요 사다리 꼴두 개, 아치형 한 개, 두 개짜리 네모가 여덟 개가 필요해요. 커다란 네모도 한 개가 필요합니다. 슝슝. 사다리 크레인 두 개가 필요해요. 지붕 한 개, 창문 네 개, 짜잔, 안전 표지판 두 개, 짜잔, 사이렌 한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빨간 벽돌 여섯 개를 준비했어요. 바리게이트랑 두 채꼴 두 개, LED 등한 개가 필요해요. 짜잔. 이렇게 빛이 나는 LED 등이에요. 여기 뒷면을 누르면 다른 색깔이 나와요. 이 준비물을 이용해서 크레인을 같이 함께 만들어 보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만들러 가볼까요? 먼저 바퀴를 합체해 보았어요. 짜잔. 이렇게 바퀴에 올라갈 자석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자석과 바퀴를 합체해 볼게요. 이렇게 자석과 자동차, 자동차를 합체해보았어요 그럼 이제 얘를 같이 한번 꾸며볼게요 짜잔! 네모를 이용해서 일단 여기를 꾸며보았어요 이제 이 앞을 한번 꾸며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보았어요 이제 여기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짜잔! 이제 합체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꾸며보도록 해볼게요 사다리 크레인을 꽂아주어요 저는 여기 꽂아주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사람을 태우고 사이렌을 꽂아주세요 사이렌을 꽂고 앞에다가 짜잔 버리게이트랑 LED를 또 만들어주었어요 안전 뾰지판을 붙여볼게요 안전 뾰지판은 창문을 통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짜잔 그리고 컨테이너 크랩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 크랩도 붙여보았어요 와 이제 여기랑 여기도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여기 운전석에도 사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크레인 조정석도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리모컨을 이용해서 한번 크레인을 움직여볼까요? 움직이는 마침 크레인을 완성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침 크레인을 완성해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